야, 맛있다. <웃음> 왜 맛있지? <웃음> 우선 오늘 먼저 해볼거는 첫번째는 당면 중급 매콤 한동 띵딱이에요. 음, 이렇게 돼있고요 2인분이에요. 2인분이고 그리고 쿠킹 타임은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1인분 기준 나트륨이... 107% 있네? 자 한번 뜯어봅시다 자 매, 당면 등분 매콤 안동찜닭 같은 경우에는 포팡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포팡에서, 포팡에서 주문을 했고 자 재료 뭐, 뭐 들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으흐. 아, 자 이거 고추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질이어서 아야? 순살 닭고기 그리고 물 오케이. 닭고기는 씻어서 쓰라고 하네요 이걸 몰랐네 자 닭고기를 씻어 오겠습니다 물 넣고 강불에 올려서 네, 끓이면 8분 정도 자 이번에 새로 산아 좋아좋아 멋있어 멋있어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를 한다고 내가 사는게 맞을까 사길 잘한 것 같네요 이거 다 안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 부족할 것 같아 저도 지금 살짝 걱정이에요 아니 근데 물500 넣으래요 500 저거 근데 500짜리 거든요 근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면 이만큼? 이만큼 들어가 있어 이만큼 이만큼 냄비를 바꿀까요? 냄비를 바꿔야겠죠? 닭고기 씻어놨고 거기에 이제 물을 450g 이에요 2인분 기준이어서 450g이고 내가 또다 씻어놨지 아 그리고 이거 밀봉이 돼 있어서 좋기는 하네요 어, 사실 좀 날짜 지나서 걱정되, 걱정하긴 했는데 네. 파는 이 정도 크기면 될것 같긴 한데 양파만 조금 작게 잘라 봅시다 칼질이 좀 왼손잡이여서 되게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높이가 좀 안맞아요 그래서 칼질이 굉장히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잘하고 있다는 점 어. 진짜 간단하네 그냥 사실 그냥 고기 씻고 양파만 썰면 돼 만들기 되게 편라하네요 예, 아까 그저 원래 기존에 있던 냄비에는 물이 부족해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물이 좀 흥건한 것 같은데 물이 팔팔 끓어서 펄펄 날아가야 될것 같은데 팔팔은 또안 안 끓네요 어 이러니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땐 닭게장 네 그냥 닭게장이에요 우와 큰일 날 뻔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 밤에 뭘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밀키트류를 샀거든요 네, 밀키트류를 샀는데 유통기한이 어제까지더라고요 근데 소고기도 그렇고 닭고기도 그렇고 고기류는 빨리 먹어줘야 될것 같아서 네, 지금 해치워보려고 먹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들은 닭고기도 알아서 잘 잘려져 있는 것 같고,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살짝 그 기름기가 많은 부위 부위라기보다 그닭 껍데기를 뗄 거면 뗄 거면 떼주고 말 거면 많은데 애매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열심히 끓리고 있습니다. 닭을 삼고 <삶고> 있는 거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살짝 닭게장 냄새 나는데? 와.. 와.. 와.. 배고파져.. <웃음> 어, 닭육수 맛이에요 그.. 염지된 닭이어서 소금이랑 후추를 염지된 닭이어서 헹궜는데도 살짝 그.. 짠맛과 후추맛이 살짝 춥은 살짝 안 나고? 솔직히 안 나고? 예. 네. 자, 뭐야, 어 이거, 이 친구. 양파랑 파 먼저 일단 넣고요. 오로 들어가. 아휴, 내일 회사 안 간다고가 아니라, 말했잖아요. 이 일자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 자고, 자 당면, 당면은 좀 이따 넣읍시다. 당면은 이그뿔거나물러붙으면안 되기 때문에 당면 넣는 순간부터 계속 그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넣어봅시다. 얼굴 띵띵이 안 보여 있을 겁니다. 인증샷 찍어 올려. 음? 아이고, 얼굴 띵띵이 안 보여 있을 거예요 떡부터 넣어. 어? 특박사인독쩝박사인박사인정이박사인박사인정특박사인 그, 그, 그, 그, <목소리가> 아니야 아니야 밥이 너무 땡기는데 밥이 너무 땡기는데 아니 밥은 아닌 것 같아요 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원래 볶음밥에 기본, 질리는 기본 세릴들은 쌀밥이잖아 쌀밥이 없어 저거는 바로 현미밥이에요 아무밥을 넣으면 안 된다. 야 맛있다. <웃음> 왜 맛있지? <웃음> 양파도 맛있고 닭고기가 제일 중요하지. 야 아까는 살짝 살짝 덜 익어서 그랬는데, 진짜 닭고기. 햇반인데 바라 현미밥을 사놨죠 적어도 이제 먹을 때 조금 이제 신경 쓴다고 오, 닭고기 맛있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맛있어도 돼? 얘가... 잠시만요 얘 얼마였냐? 음, 자연별곡에, 홈스토랑 자연별곡에, 장면들고 매콤 안동 찜닭인데, 얘가 11,4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좋은데? 맛도, 맛있어. 그러니까, 완전 하고 맛있다고... 보통 찜닭 사면은, 얼마쯤 써요? 저한 3만원 쓰거든요? 근데.. 맛있는데? 하... 일단 떡도.. 예, 그, 그거 알죠? 일반 떡이 아니라 어... 구멍이 이렇게 뚫린 떡이거든요 예, 구멍 뚫린 떡이어가지고 떡도 금방 했고 양념도 되게 잘, 배, 잘 배어있는 것 같아요 떡도 좀먹네 아, 더워 당면이 소화가 잘 돼서 당면이 소화가 잘 됐다 전면은 그냥 쫄깃 쫄깃탱탱해서 먹는 거 아니었어요? 면 먹듯이. 아 뜨거. 워 아직도 뜨거워. <웃음> 저랑 먹을 때 저를 천천히 먹게 하려면 음, 뜨거운 거 먹게 하면 돼요. 네, 뜨거운 것도 네. 찬물이랑 먹기 때문에 <웃음>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네. 아그저 아, 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아이 자꾸 습관이 호로록 코로록 꼴딱이에요. 아 이상하다. 오래 씹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삼켜버렸지. 아. 이렇게 저녁 먹으면 내일 붙지 않냐고요? 음 괜찮아요. 음.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자 일단 얘는 갖다 놓고. 와 솔직히 이거 소스에 밥 볶아먹고싶은데 소스에 밥은 볶아먹지 않겠습니다